일로에 힙한 곳으로 출동해서 비즈니스 비결을 물어보는 우리는 멸지로 1등 1등 아, 이렇게 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가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 1등 강호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1980년에 일지 오리베어를 오픈하셔서요. 올해 39년 됐고요. 이 노가리 골목이 시조이시자 생맥주의 노가리에 어 고추장 찍어먹는 그런 문화를 만드신 원조가 아니라 시조이신 분의 가게입니다. 음, 여기 맥주가 그렇게 남다르다 서 배가 부르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노가리도 유명한 음, 맥주도 유명하네 맥주 자체로도 유명하죠 맥주 자체가 진짜 아, 아, 대박. 대박. 대박. 진짜. 아 대박 저 인스타 방한번 해도 되나요? 진짜 인이다 아, 아, 아, 아,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너다사합니아 그래? 대기에다가이 노가리를 찍어먹는 게 아, 우리 집에서 아, 우와 통팡 음 제가 원래 매운 걸잘못 먹어서 마요네즈를 많이 찍어먹는데 이거는 뭔가 매운데 맛있는 매운맛? 응. 맛있는 매운맛? 이고고장단 느낌보다는 확실히 매운 느낌이 확 오고 쫄깃쫄깃한 게딱 진짜 맥주 안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맥주 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안주가 뭔가 생각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가장 간단한 안주를 해야지 가장 간단한 안주래야 그 맥주의 맛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노가리에 뭘 먹을까 막 간장에 뭐 뭘도 해보시고 뭐 모에 모두 해보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보시더니 1981년 8월에 그래서 한 9월부터 이 특제 소스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가리에 고추장을 처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소스 만드는 비법은 아버지하고 저밖에 몰라요 아직도. 친정 엄마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정확히는 세대세번 숙성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와서 주류로 가면 주류에도 아버지 냉장고가 있고 뒤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거기서 이제 얼마 부품도 숙성이 되면 이제 가게 안에 있는 이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 맛이 좋기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인스타그램 보면 뭐 맨날 질러. 어, 지금 올라가죠 디토가 아, 네. 신나는 아, 맥주. 아, 진짜 근데 먹는데 너무 신선해요. 맛이 조금 있어요. 다르죠? 음. 네, 진짜. 지도 않고, 음. 그고 미지근할 지도 네, 네, 주 너무 서 근데 이건 게잘 먹어요. 맥주는 어떻습니까? 맥주가 진짜 신기한 게 쓴맛이었어요. 음. 되게 달, 달고 깔끔한 맛? 한국인에게 음. 가장 잘 맞는 맥주 맛은 그런 쓴맛이나 음, 음, 별다른 음. 맛이 없는 라이트하고 가볍고 아, 시원한 음. 맛이. 왜냐면 우리 소주도 같이 먹잖아. 어, 아맥자라이다 맥자랄. <웃음> 그렇다고,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음. 한국인한느이야 한국인. 한국 짠. 짠! 그러니까 음, 여기. 벌써 다 병량기. 병량기. 아니, 우리 음. 한. <웃음> 맥주가 네. 얼마였죠? 3,500원? <웃음> 이거 하나 미요 너무.. 해장게 제가 학교 앞에서 발견한게 어. 보통 500ml를 팔잖아요 음. 근데 500ml를 보면 잔이 여기가 0.4L라고 항상 음. 음. 써있죠? 양아치데 400ml인데, 400ml인데 500ml라고 하고 팔고 그럼한 5,000원 받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여기가 되게 두껍잖아 음, 여기는 음. 되게 두껍고 두께도 두껍고, 두께도 두껍고 깊이도 깊어가지고 맞아, 맞아. 진짜 해장것 같아. 제가 느끼기로 이게 돈이 응. 벌리나? 과연? 응. 진짜 돈이1 0 0 0이이더들거 같아요. 진짜 여을 쓰냐고 그랬는데. 맞아. 내가 장사하지 생각보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동네 특성상 그런 모든 분들이 와서 가볍게 한잔하고 가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고 들 싶으셔서 저도 나와서 갈등했어요. 지금 가게에 비해서 이 냉장고가 엄청 크잖아요.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시스템이 많이 좀아날고그 방식이죠. 그런데도 오셔서 너무 맛있게 먹고 갑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 정말 달라요. 이모 막 이러고 가고 또래 오 오신 분들은 예, 나는 너네 아버지 연세 높으시고 이거 아무도 못 배우면 나 이렇게 맛있는 맥주 이제 못 먹나 했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줘서 고맙다 고맙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 아버지가 아 이래서 음, 이래서 이렇게 음, 이 많은 불편함과 그 돈하고 조금 응? 이렇게 상관없이 사실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해요 나는 이게, 이게 옛날부터 이구조였는지잘 모르겠는데 이 구조가 음. 아, 진짜 독특한 것 같아 여기 서로 이렇게 마주볼수 있고 맞아. 사장님이랑도 모든 곳에서 이야, 이야기가 하고또 여기도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음. 본의하는 게 서로의 살을 부비면서 맞아요 맞아 말처럼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죄송합니다 구 네. 부장님 야, 네. 장님이랑 친구도 근 왔지만 모르는 서 공간이고 <동반이고 웃음> 모르는 사회더라도 친구가 될수 친구가 될수 응. 있는 공간. 응. 그데또 원래 그런 바 가면은 파트너가 응. 해주는 응. 그 하면서 맞아. 얘기도 나누고 막그러잖아 원래 그 전통 바, 전통 바트. 오리지날 파트너 느낌으로요. 아 진짜 그런 예. 거예요. 다양한 층들이 와요. 그리고 또 우리 집은 되게 특이한 분화가 옆에 있는 분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면 그러면 어른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나도 그 시절 있었어. 내가 너두잔 사줄게. 뭐가 그런 것들이 다 너무나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아빠 아빠 정도 아빠 정도 돼 아니면 할아버지 돼 그러면서 그렇게 사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래되신 분한테는 추억을 소환할 수 있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고 또 궁금하고 이런 걸 그분들을 통해서 아주 작지만 듣고 희망을 가지고 아 그래, 그렇다네. 아 나도 할수 있어. 뭐아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수 있었으면 음, 하는 게 바람이고, 아무튼, 우리 집은 힐링하는 공간이고, 뭐, 힐링하는 공간이고, 작지만, 아, 거기 가면 정말 편안해. 아, 힘든 일 있어. 거기 가서 한번. 아우, 너무, 너무 행복해.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거지. 어, 남고 싶어. 저 처음, 진짜. 나 처음 진짜, 봤지? 어, 나 처음 좋어저는다 처음. 응. 처음 처음이에요. 근데, 근데 난 페이스북에서만 많아. 봤어. 나도 진짜. 많아. 아, 가보고 싶다. 근데 사람 많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평일에. 아, 진짜 평일. 많아. 평일, 오후 어, <웃음> 2시에. 진짜. 사랑합니다. 항 사랑합니다. 화이팅! 미래요 <웃음> 짱! 방금 아까 옆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카톡을 잠깐 했어. 친구랑 자랑을 했거든요. 아, 아 우리 회사는 좀 시간이. <웃음> <웃음> <웃음> 어,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 친구들이 아 거기 건물 주가 인수한다던데 어, 이 충분히 아 돌고 돌아서 완장도 되겠지만 이미 아 뭐, 퍼다예요. 뭐 어디든지 음. 뭐, 오비백주 그렇게 유명한 데 없어진다더라. 음. 되게 좀 사회적으로 아쉬움이 음. 남지 않나? 어. 내 생각에는 음. 지금 여기에 막떼 찌들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더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이것만의 약간 유니크함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되게 또 우리 Z세대들은 뭔가 최고 마케팅 이런 걸받어요 지금 맞는지 <많이 웃음> 모는요 사실 조사다 왔어요. 여기서. <웃음>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느낌이 <웃음> 있는 것 같아서 이것만의 좀 정체성이 있는 <웃음> 네, 것 같고. 맞아요. 진짜 를의 할머니네 누군가 인수해서 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무리 같은 공간이라도 그런 느낌이 안들것 같고 되게 마인드 자체가 되게 배신 장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사실 돈의 가치보다는 뭔가 상생의 가치랑 가족의 사랑의 가치 그리고 본인의 소신을 되게 잘 지키는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운영하셔서 좀더 저는 이 골목을 위해서라도 아이덴티티를 위해서라도 좀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전통주만 진짜 저 우리의 술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게 전통이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도소송 중이에요 그 계약 만료일보다 훨씬 전에 8월 30일 날 어, 너네 우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다른 풋집하고 계약을 해서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하고 9월 4일 날인가 전자, 전자로 명도소송, 명도소송 수장을 받았어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사실은 건물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39년씩이나 했으니까 나가라. 야, 거기서 해먹었으면 얼마나 해먹겠냐, 해먹었냐 겠냐해먹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는 돈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정말 맥주 팔아서 장사를 하시고 열심히 문을 닫으셨어요 자 얼마나 돈을 버셨겠어요그 말씀은 한번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댓글을 다시 그 부분은 너무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신 거예요 건물주 되시는 분한테도, 아,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그쪽에서 유, 뭐 제시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예, 상생을 하고, 아까 왜 핫해졌냐, 이런 말씀 속에, 여기가 너무 다양한, 다양한 그런 업종하고 그런 골목들 때문에 이렇게 핫해졌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다양하게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노가리 골목만 있다면 정말 노가리 골목사, 노가리 골목만입니다. 그게 아니라 많은 여러 업종들이 섞여서 다양함을 추구를 하면서 이런 테이블이나 뭐 이런 벽돌이나 이런 손때 묻은 것들이 40년이 지나야지 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이 골목 이 을지로 자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구, 타인, 뭐 용제, 인쇄 이런 다양함이 있는 골목으로 남기를 원해요. 맞아. 특히 맥주는 음. 이게 사실 남녀노소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 성인 중에서 음. 잘못 마시는 분들도 한잔 정도는 할수 있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거인데내 주변에서 힙한 애가 한명 있거든 을지로 진짜 좋아하고 여기는 아. 음. 퓨저알리얼 케이소스다 할관료를 아.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여기에서 하려고하는 거다 어, 이거부터 관려다나 오늘 약간 내일 없이 하고 싶어 진짜 근데 여기는 근데 이건 진짜예요 솔이 <웃음> 들어가니까 여기는 진짜 진짜입니다 음. 맞아 우리 소세지 좀더 시키면 안 돼요 맛있다. 저 역시 소세지랑 치즈.. 소세지랑 치즈.. 아. 아, 소세지랑 치즈.. 네. 아네 감사합니다 지금 <웃음> <친구> 교해 <교회. 웃음>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마다